큰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반장님 BJ 철구와 외제르가 이혼한다는 소식 듣고 팬으로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드러난 사건이군 철구가 평소에 업소를 많이 다닌 모양이외제르가 빡이 돌아서 다른 BJ와 외도를 한것 같아 그 철구가 기집질을 자주 하고 다니니까 그 마누라가 빡이 돈거지 그나저나 철구가 누구야 아까 방금 인터넷 BJ라고 말했잖아요 반장님은 대가리가 빠가인가요? 근데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? 아그 당연히 할짓 없으니까 노가리까 하는 거지. 그 장사하러 이틀이이 평신들아. 이혼소송 그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으니까 그철구방송에 보러 가야겠어. 저도 외지래 해명방송 보러 가겠습니다. 저 새끼들 왜 저렇게 일들을 하네? 음... 저뭐저두 새끼 다 그냥... 한량...인거죠? 존나 뺀질뺀질한 누저 새끼들 마냥 그렇지 않나요? 저 10새끼들? 범인 잡을 생각 안하고 항상 이딴 주제 먼저 퍼뜨리는 게 너라는 거다 알아, 이 병신아. 나 지금 존나게 빡도니까 아가통 날리기 전에 저리 썩 꺼지는 게 좋을 거야. 철구와 외질의 이혼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씨발 형사가 뜬금없이 약국에 찾아와서 인터넷 비제이혼 이야기를 왜 하는거요? 잘리기 싫으면 인터넷 방송 당장 끊어 이 한심한 양반아 한대 처먹고 싶어서 환장했냐? 맞긴 싫습니다 뒤통수 후두룩 이면 제법 아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을 보라고 병신새끼야 오늘부터 둘의 이혼방송 밤새도록 영구한후 편집하겠습니다 잘하면 조회수도 빨수 있겠죠 그럼 질 조회수를 빨아? 확대가를 내려 빨아 버리라